여기 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a.txt만 첫 번째 버전에 담고 싶으면 git add a.txt를 입력해서 stageArea에 담습니다 stageArea는 장바구니 같은 거예요 commit을 하면 v1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버전이 생성됩니다 남은 두 파일의 버전을 만들려면 git add b.txt, c.txt를 실행합니다 c o m 하면 스테이지의 모든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집니다